여러분 헌터파이오 <웃음> 여러분 오늘 제가 볼트텐치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통발에 잡힌 해산물을 먹어보자 <웃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통발을 던져가지고 통발 안에 잡힌 해산물들을 잡아서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통발 던지러 가야 되는데 혼자가 싫어 같이 던져요 레스 고... 자, 여러분, 근데 통발은 생각보다 속초에서 하면 굉장히 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검은도로 들어왔습니다. 통발하면 또 누구예요? 아, 코만아! 아니, 미안한데. 당신 보러 온게 아니라. 아니, 아, 거니! 어. <웃음> <야, 이씨. 웃음> 아, 그리고 오늘 히트TV 주인이 좀 바뀌었다고. 아, 정훈씨. <웃음> 전입신고도 이쪽으로 하셨나요? 네 <웃음> 먹으러 왔어 내가 봤어요 히트 TV. 정훈이 형이 검도 희난건요 이제 아 진짜로? 나장 후각까지 다 받았습니다 <웃음> 어 진짜로? 큰일 났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통발 미끼는 유포입니다 제가 유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포를 한번 넣어서 통발을 걷어볼건데 그 걷기 전에 히트 t v 에서 지금 넣어놓은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 미끼 뭐예요? 깻무 아세요 깻무? 깻무? 참기름 짤때 찌꺼기 굉장히 멋시합니다당신들 <웃음> <맛있게 웃음> <웃음> 이래서 먹히는 거야 <웃음> 알겠어? 나는 같이 있다고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신 때리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넣어놓은 그 통발 한번 지금 바로 걷어볼게요. 공자주. 카메라? 아니 내가 찍어 좀... 왜? 왜? 저 지금 시드필이 뺏긴 날까지. 아 뺏겨! 아이 정훈 잘해. 콜이 약간 위기의식 느꼈다고. 형안 뺏기는 게 아니라 뺏길 걸? 아 이렇게 둘이 한다고? 이 잘했어. 자이 <웃음> 보세요. 왜? 아 여기 통발 이세개 있거든. 여기서 꼴찌가 대왕 통발이야? 예. 응. 아 가이 이거 이보. <웃음> <웃음> <웃음> 가자아이 이보. 예! <웃음> 가 <웃음> 이봐 이보. 정화 먼저 올려 얘도 올린 사람이 이 사람이 올렸는데 없으면 욕먹더라고 여기는 어, 발로 차 발로 차 야, 야, 야.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티비주인이시라형 어. 발로 차저 사람 없으면 형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래 이 새끼. 어때요 어때요 벌써 가벼운데? 미더도 파티네 저 갑니다. 어디 어디 아또 이거 빵이 형이 하거든아 아, 한번 짜줘 한번 짜줘요 로즈 한번 싸주세요 어 여러분 아아아나 아, 진짜 얘 자꾸 요새 나 공격해 먹을라 그런 거잖아 오 뭐야 어, 어 해삼이다 해삼, 해삼 해삼 해삼 한 마리 아니 깻목 좋대매 깻목 좋대매 내강이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러셨는데 아 그럼 그럼 좋아, 좋아. <웃음> 흑삼 오 흑삼 나쁘지 <웃음> 않지 흑삼 비싸죠 네형 그거 알아 <웃음> 형이 아는 해삼 종류 가몇 가지 해삼 흑해삼 홍해삼 또 야, 하나 형이 더 있어 백삼이라고 하이 네 근데 그거는 주인만 잘 만나면 1억이도 팔수 있어 <웃음> 그거 거머에서 나와요 그거 때문에 정훈이 형이 해남한 <웃음> 1억을 <웃음> 위해서 요만한 한마리 1억이라고 여기 서 잡힌 사례가 있어요 아빠가 한번 잡았었대 네. 아버지 그럼 그 있으신 거네 지금? 팔질 않고 몰라서 먹었대 <웃음> 어쩐지 젊으시더라 아니야 아버님의 몸이 좋으셔 이렇게 문대면 흑삼이 나와 그럼 녹은다고 흔들리면 지금 손에 녹은 거아니요 아직 이거는 내, 내 손이 무려져 <웃음> 어, 원래 손이 더러운 거구나 아, 요새 그런 컨셉 좋아 한번더 키가 날수 있니? <웃음> 자그러분 제가 다음 통발 바로 걷어보겠습니다 올려라 근데 가벼운데? 네. 어서와서 뭐야! 잠깐만 야박하지 박하지. 돌개래끼 이거 겁나 큰데? 홍문꽃게도 안고어오야 형도 각각류 마스터잖아 이거는 사실 이제 동해에도 굉장히 많고 우리 동네에도 헤르지를 잡는데 근데 요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 이제 어, 내 얼굴을 좀 치워줄래? 야왜이래게야 <웃음> <웃음> 야, 그래도 먹을 거 나왔다 야야야 불가사리 왜빼 불가사리 야야안 뭐 나와 야 불가사리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해 이거 물을 요 불가사리가 문 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웃음> <웃음> 아니 바다를 지금 3년.. 아니 3년에 가고 있는데 불가사를 <웃음> 본다고? <웃음> 자 여러분 이거는 별부 가사를 하고 이거는아무르브 가사 이렇게 두 종류가 유해동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딱 지치기 야야야야 그래도 뭐 있어? <웃음> 소라기 오, 오, 소라기 어디? 어디? 꿀소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소라기야아 근데 이소라기도 이거 한번 먹어봐 소라 집게발로 해가지고 딱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요만한 거딱 잡아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럼 우리 콜리가 먹어야지 내가 요즘 중국 이제 먹방 영상을 좀 보거든 소라기꼬부터다 네. 먹더라고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자 자 여러분들 콜리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바보 아니야? 왜 중국 걸보그고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자 과연 대왕 통발? 제가 발로 바로... 제가 말려. 벌써, 떨궈... 벌써, 벌써 떨고 야너기야이기 이기야. 이기야. 이기이이기기기이이이야 버려, 버려. 아, 야, 야, 왜 버려? 뭐 한다 그러잖아아 저거 또알약처럼 먹으면 또 효과 좋다며 야, <웃음>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오야야야야오야 야, 야, 오야, 야, 야, 뭐, 오, 오, 오, 우럭 들어있네 홍에서 홍에서 어디? 어? 오 진짜 토록 토록 야 저거 소라기 두 마리 롱꼬 먹으면 되겠다 너나 집게깔 먹을래오 어, 우럭도 있었네 그래 우럭 얘기했잖아 아까 야, 우린 우럭 보고 얘기하는데 <웃음> 너 혼자 소라기 똥꼬 먹어 흥분했지? 아니요 야 우럭 나왔습니다 우럭 우럭 이쁘다 깻목 냄새 어때요? 아형 진짜 고소 오. 잠깐만 다시 맡봐 오, 아, <웃음> 아, 아. <웃음> 내가 속을 줘야 유튜브 짬밥은 무심 못해 <웃음> 어또 나왔네 해서 홍해선 맞지? 배밥 앞에 홍해선 홍해선이 근데 이거 약간 탱탱볼 같아 한번 어, 튕겨봐 동물학대에서 올걸? 오야야야 <웃음> 어, 오오이 <웃음> 어, <야, 야>. <웃음> 사람 보면 신 재정이거든요 여러분 야 이리 빨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낯잖아 방생해야돼? 너무 작잖아 우린 야만인 아니잖아 <웃음>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에너기네 에너기 애기지? 애는 금지체장에 걸리거든 <목소리> 들어가 <목소리> 또 시작이다 이렇게 아 이제 드네잘 기억할 거 같고 버려 아 우리 소라기들 소라기 똥꼬 먹어야지 고고양이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 와, 아, 수...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진짜 챙기는거봐 거기다가 똥 닦으면 <목소리> 어떡해 진창이자 우리 수트루스 생 먹었던 그 술도 아니다 <목소리> 말도 못하네 이제 어떻게 해? 제거됩니다이제 근데 내가 봤을 때 정훈이가 형한테 한거 같은데 방금 아니야 지금 우리 같이 할 거라고 아 잠깐만 정훈아 네가 선택해 봐. 둘 중에 누가 나? 서서 밀어. 아 맞아. 둘다 서서. 필요 없는 밀어 없는 사람 한명 앞으로 세게 밀어. 하나, 둘, 셋. <웃음> 아 독식하겠다. 독식하시겠다. <웃음> 자 이제 바로 다음 미끼 넣어볼 건데. 자 육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보공도 좋아하고 지금. 깐네 이렇게 독이 들었나 안들어가 이거 먹는 고기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는데 너 근데 그런식이면 너크릴새우 이런거 다 쳐먹어봤어? 어 <웃음> 옛날에 낚시를 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분명히 새우를 낚시하려고 녹여서 갔거든 낚시하려고 꺼내는 다시하러 있더라고 새우를 깨서 입에 넣고 녹여서 끼웠어 거짓말 하지마 미친넣기야 <웃음> 형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웃음> 자,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정훈이가 통발. 정훈이 또 챙겨주네. 내꺼. 야, 너꺼 좀 많이 넣는다. 야, 혼자 방금. 너 진짜, 진짜. <웃음> 야, 오늘 나가는 배 있냐? 어? 아, 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넣고. 야, 근데 육포 이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들어가라. 다음 정훈아, 요 정도 포보면 히트티 먹을 수 있겠다. 요런 포브로한번딱 던져주세요. 들어갑니다 어, 진짜라. 어. <웃음> <웃음> 정훈아, 왜 이렇게 땀이 나냐? 물낀 거예요. <웃음> 그럼 마지막 정말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100만 유튜버인데 보여지겠지 또야 <웃음> 영광까지 야 옷도 망했다 뒤에는 어때? 뒤에는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던져놓은 거는 이제 3일 뒤에 와가지고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 아, 어, 지치? 너무 안전빵이야? 지치? 괜찮아요 저거 올려보세요 어기야기어라차자 육포 와 왜? 뜨다오 뭐야 <웃음> 오 뭐야? 저거 뭐야? 오 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야 조심해 조심해 예 장어도 있어 야, 오 와. 상어다 오 오. 멍그멍그멍그멍그 이거 근데 개상어 히트집에서 먹었죠? <웃음> 어 우리 먹었지 어때? 맛있어 자, 여러분 이게 개상어라고 하는 건데 오야야오야 이빨 봐라 얘 어떻게 먹어요? 일는 여기 손가락을 넣어요 아 진짜로? 우와 진짜 상어야 근데 얘는 순놈이야어떻 알아? 루츠 루츠 루츠야 이거? 암놈은 이게 없다더라고 아 진짜로? 이 진짜 로스. 진짜 보고한 거보다 큰데? 내가 봤어. 얘 좀. 라고 아야야야야. 와얘 물라고 하는 거야? 어, 어 이거 킵해야죠 일단. 이거 우리 거. 우리가 올렸으니까. 아 어. 우리 편. 우리 편이지롱. 우리 편이지롱. 음. 오라니까 속초로. <웃음> 아, 줄게? <웃음> 아, 아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아, 근데 얜 너무, 작가, 아, 네, 너무 작다. 너무 작 여기는 건봉장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안 하고죠? 얘는 그냥 안 하고. 물라고 하는데? 질드렸어. 우와, 아야아 야, 야, 야. 장어이 가스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오오, 와 야, 야, 야, 뭐야?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야, 다시 잡자. 들치, 들치, 들치, 들치, 들치. <웃음> 이건 뭔데? 설게설라 <웃음> <철학을 웃음> 아, 아, 이거 너꺼 롱꼬 먹어. 어, 나, 나, 나? 와, 근데 여러분 진짜 개상어 저 처음 잡아봐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자주 들어오나 보다, 개상어가. 다섯 번째 들었지, 다섯 번째? 아, 많이 들었네. 겨울에 많이 들어. 아 겨울에만 넣어주세요. 자 다음 런터파. 아 빨리 올려봐라. 보이 있어. 문어 문어 문야 좋겠다. 이 어, 회상. 도 있어. 초라해도 있어. 아, 있어. 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있다고? 어 여기 있다 보고.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문어가 있어. 먹고 있어. 어디였어? 어 여기. 야 좋아 좋아. 흑삼 아니에요? 어 이거 빵이 형 어, 정확한데. 잘 지금 들고 있는 거지? 정확한데 깜까지 아, 딱 평건데. <웃음> 아온다 화나기 전 엎셉 어, 전야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거 키워로 되겠다 머리에 붙여주세요 1 0 0만 유튜버 님아 싫어요 우리붙여주요 <웃음> 아, 아싸 이거라 이거 내꺼 네 요새 문화 좀땡기 바꿀래? 우선은 저기 못뭐 들어올지 아싸. 모르니까 일단팀일단 팀. 일단 <웃음> 들어가라 좋아 <웃음> 자대화통말 걷어볼게요 대화통말 근데... 많이 들었겠지? 여기 대박이 칠지 몰라 또 이제 가벼울 때 됐잖아 아네네 평소에 콜리랑 정훈이랑 둘이 같이 찍잖아 누가 대화통말 걷어?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뭔데, 저거 아, 근데 보고 크다? 야, 오늘 먹을 거 많다. 여기 주치도 큰데? 야, 와, 야. 여러분, 어. 주치는 요런 독침이 있거든요. 요거 조심하세요. 주치킵 무조건 킵은 아. 사이즈야, 사이즈야. 오늘 수환씨가 차려도 되겠다. 이거 소라게요소라게는 아. 소라기. 작은데, 이렇게 집만 큰거 구했네, 맞지? 너무 네, 많이 대가리 좋은 레키라니까 이거. 집값 올리기 어. 전에 산 거잖아. 아. 이거 황복이에요? 어, 근데 복섬 같기도 한데, 복섬 아니야, 이거? 어. 아니야. 복섬 치고 너무 커. 복섬 이만한 게 있어. 복섬일 수도 있어. 근데 색깔 좀 다른 거지. 그거, 그거 알아? 양식복은 이빨을 벤치로 다 뽑는다. 위험해서. 어. 그 양식장 어디야? 개빡치네. 아빠 친. 침... <웃음> 아, 아빠 고한테걸리면 바로 이빨 다 뽑힌겨요. 어. 조심해야 돼. <웃음> 자여잘분근데 제가 아직 검문도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기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끼를 한번 또 넣을 거예요. 다음 미끼 뭐죠? 뭐 넣을 건데? 노가리 한번 해가지고 노가리를 통발에 넣어서 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딜 하나만 걸게. 나개상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개상... 형 물어 먹어보시지. 바꿀래? 갈가보에서 이기면 해줄게. 가이바이 예! Yeah! <웃음> <웃음> 싸워. 야, 얘 갈갈보 가위 나보다 못해. 맨날 줘. 어, 어. 둘이 해 봐. 이갈보이갈보 자, 그러 저는 계산만 가져가고 노가리 바로 한번 넣어 볼게요. 노가리 먹대. 이거 뭔지 알아? 뭔데? 노가리. 무슨 논데? 노알로. <웃음> <할지로>? 어, 필지로? 아, 알았어. <웃음> 아, 잠깐만. 또정훈이 이런 것도 잘하지. 비에지 <웃음> 리을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노가리 노가리 <웃음> 원. <웃음> 롯데타 <웃음> 아 그래도 나 너무 좋은 게 노력한 게 보였어. 자 그래서 히엣 리엘 하나, 둘, 셋. 뭐야? 아, 이거 일부러 모른는척 하나. 힙지로 힙지로 힙판 을지로 몰라? 개 롯데타 <웃음> 정원이가 낫다 헌터폰 안 먹어 볼수 없지. 히엣 지엘 리엘. 형이 또 이거 사다 줬 히엣 리엘. 형이 또 이거 먹어. 히엣 지엘 이거 한번 먹어야지 히엣 지엘 리엘. 음, 맛있네. 히엣 지엘 리엘. <웃음> 어 살렸다 어 살렸다 근데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것도 해보셨어요? 이거 냄새 안 나? 냄새가 안 나잖아 별 냄새가 안 나잖아 어, 사실 나네 <웃음> 어나 냄새가 별로 안날줄 알았거든요 냄새 진짜 심해요 생각보다 대왕통을 먼저 넣어주세요 들어가라 닫아버려 들어가라, 들어가라. 정원아이것또 멋있게 넣고 멋있게 던질 수 있지? 내가 또 이것도 안보여 드린 건데 빠르지 않으 이번요 진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럼 마지막 거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헌 원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깔끔하게 그냥 가고사하게또 행... 이 새끼가 역방이아 역방이야 역방서 시계 반대방이 었어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고 와가지고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상원은 냉동시켜놓을게요 마삭마삭 자 여러분 며칠 전에 노가리 넣어놨다고 지금 바로 걷어보러 왔거든요 얼굴 개 부었습니다 왜냐면 을지질나가지고요 얼굴 개로 깠죠 죄송해요 아 형님 빨리 걷어주이소 아 어때 야, 무거워 무거워 오어 미더덕 미더덕 믿어도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야 이거 며칠 되니까 미더덕 도망가 <웃음> 아, 봤어? <웃음> 숨발려 봤어? 나다 피한다 <웃음> 어 짱이다 <웃음> <웃음>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개상화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와. 아니, 여기 개상화 다신가봐 미쳤는데 잠깐 이게 될거 아니야 친구? 털어봐 털어봐 그... 와, 개상화가 또 들어와 있네 오야야야야야야야 어, 또, 또 불안다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소라기에도 겁나 커 얘는 봐봐 로츠가 없잖아 아 그러네 원래 여기 밑에 하나 쫙나 있었잖아요 제가 챙긴 거는 근데 얘는 없네 이 군수 어떻게 아이가? 버려 버려 버려 박사해 야, 야, 무거워서 잘 내려가지도 않다. 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야, 어기야. 야! 왜? 야! 야, 낙지, 낙지, 낙지! 문어 아니야, 이거? 사이즈 봐. 야, 너 자꾸 연체동물만 좋아하나봐. 야, 야, 야, 낙지 야 봐봐, 야. 낙지. 오! 야, 또 있어. 야, 이거 롱코 이거 세지 거. 어, 야, 세지 거. 어, 야, 세너 해. 조각 챙겨. 낙지는 아. 어떡해? 낙지 개성화 바꿀래? 아니? 개성화 안 먹고 낙지는 먹자. 사람들이 낙지 먹자. 거놈도 낙지 많아. 개성 있는 게 낙지잖아. 낙지 많아. 계상 얼마인데? 양동바 올려볼게요. 야뭐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야야야야 올라가 아니야? 집계다리도 있는데. 올라긴 해 저거. 오 시. 눈 엄청 커. 진짜 어. 크다. 야 야행성 물고기들이 눈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예쁘다 이거. 어, 오. 살려줘, 살려줘. 아 살려 살려 줄 너머리 거죠. 진 가라. 가라. 가라. 자라브레이키에서 거문도에서 지금 걷어봤는데 개상엄만 들고 가서 집에서 바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이제. 종아 너는 속초 언제 오냐? 아직 안 갔어 이미. 요요요 <웃음> <웃음> 거문도 사람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어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시면은 똑같은 상어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 잠깐만 넣어볼게요 걸려요 안 나와요 손이 굉장히 날카로운 구조로 되어 있고안 나와? 어 손이 안 나와 걸리면 너 해봐 아 잠시만 얘혀 만졌어 혀 앗! 아, 너랑 똑 같은 침 냄새나. 자, 여러분 제가 자은요상어에 대해서 장하다 가설명드리자면 이게 무슨 상어로 알고 있어, 내가 너? 갈색 상어. <웃음> 너 개상어라고 알지? 들어봤지? 어. 흔히 수산 시장 가면은 요 녀석을 개상어라고 부릅니다. 왜 개상어야? 애교가 맞나? 너 아무 말이나 시부리지말라 이거. <웃음> 자, 여러분 얘네를 횟집에서 개상어라고 부르는데 사실 얘네의 본 명칭이 뭐냐면 두톱 상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개상어라는 종류는 따로 있어요. 그것도 식용으로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요 두톱 상어는 자, 요렇게 만지면은 그냥 굉장히 미끄럽고 약간 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딱 오는 순간 사포 같다 안 와요 한번 만져봐 그냥 일로 쓰나듬 봐봐 으... 왜 이거는 괜찮잖아 으... 근데 한번 반대로 가봐 아, 어, 아퍼. <웃음> 이 반대편 면은 굉장히 사포처럼 날카롭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은 얘는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 두툼 상어 같은 경우는 미터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고 50cm 정도가 다 자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거의 성체급 되는 거죠. 그래서 횟집으로는 이 녀석을 거의 회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녀석이 검은대에서 가져온 도중에 얼렸다가 지금 해독을 시킨 거 가지고 회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뭘 먹을 거냐. 상어 하면은 바로 돔배고기죠 그렇죠. 두툼 상어 돔배고기를 먹어보자. 침 많이 튄다. <웃음> <웃음> 왠지 튄거 아니야? 돈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상어의 고기를 돈백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 돈백이 전용으로 하는 상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발상어라고 하는 녀석인데 자요 녀석은 경상도에서 제사지낼 때 상어산적 같은 게 올라가요. 그 상어산적의 고기를 전부 다 돈발상어에서 나온 고기로 상어산적을 하는 거고 돈백이도 돈발상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툼상어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일단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셋 샤워 샤워 눈물 샤워. 니땜에 네 개망하는거야 하나 둘셋어려아 상어 뚜루두두두두 그 그거 하면은 아동 단체에서 몰려올 수도 있거든? 조심해야 돼 하지마 아, 하지마 아, 아, 아, 하나 둘셋 어른 상어 쳐버린라이스 어른 상어라고 했다어덜트 <웃음> 상어 뚜루두두두 워터야 한번 싹 헹구기만 할게요 자자 아버지 손질 해볼건데 자 일단 요 상어는 뼈가 있는데 뼈가 전부 다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 샷스핀 요런 것도 그냥 싹다 연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요? 무리겠어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어쩔 TV? 어쩔 TV? 너 무슨 뜻인 줄 알고 쓰는 거야? 어쩌라고 TV 나 봐. 오, 저쩔 TV 는. 저쩌라고 TV 나 봐. 오, 로추 로츠 TV 는. 로추나 봐, TV <웃음> 로. 로추나 봐, TV 로. 내개 쏘겄네. 자손질해볼게요 일단 머리를 개게싹 잘라줍니다. 라사. 잠깐. 내 얼굴 가리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죠. 대 껍질을 먼저 벗겨줘야 되겠네. 자옆에 이렇게 싹 타고 갈게요. 자 이번에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싹 타고 가줄게요. 우 와, 진짜 질겨. 자 잡고, 자 손으로 쫙. 잡아뜯게요 어 됐다 자 여기 내장있죠? 자 요거는 나 찍어줘 너왜 계속 나 찍어달라고 내가 시도 보내고 있는데 내장만 찍고있어 아니 물을... 내뭐보고 있었어 침 닦아 <웃음> <웃음> 자요 내장 사다 버려줄게요 천벌리 꺼져 자 보시면 안에 내장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씻어 소저 씻어 씻어 저거 조철좀 <웃음> 들어라 우리같은 일 하는 사람은 철들면 안된다 그랬어 미칠랜깐 죽어 쉬어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뱀처럼 길다랗게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밑에 부분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껍질을 싹싹싹 따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필요 없는 여기 지느러미 있죠? 자요런 거는 그냥 싹다 날려요. 라사! 사무라이! 저기 밑에도 라사! 꼬르동자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자그 다음 여기 끝에서 있죠? 칼집을 대서 잘라줍니다. 라사!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은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꼬리! 아니 내가 막 많이 사줬잖아. 너 월급 1500만원씩 가져가면서 그거 물으면 어야 그거 어떤 사람이 진짜짠했고서 취집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무슨 처음을 보지도 못했는데 처음맨이야 취지? 작전 성공했구만 취집했구만 기분해 너 욕먹는다 <웃음> 아니야 아니야 다 장난이에요 다 장난이야 진짜 진짜 기억했어? 몰라 그거 보고 빡쳐서 핸드폰 던졌어 그래서 핸드폰 바꾼 대로 또1 5 0만 나왔어요 취집했구만 기분해 야나 <웃음> 진짜 핸드폰 안 바꾸는 거 알지? 저 아직도 애니콜 써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거는뭐 일단 착수핀이라고 쳐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빼두고 자, 여러분 이제 껍질을 벗겨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칼집을 살짝 내 줄게요.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들어 놨죠. 자, 요걸 잡고 이제 아우. 쉬. 아우. 쉬. 와, 이거 진짜 개빡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안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끓는 물에 3초만 살짝 딱 데쳤다 하면은 이 껍질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에싹잘 벗겨진다고요. 고그를 보여 주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오토야! 러자 바로바로 홀아핀. 깽. 뿜뿜. 뿜뿜푸리야. 봐요. 자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자요 상어를 5초 정도만 데쳐 볼게요. 1, 2, 꼭 데쳤거든요. 골. 너손봐 봐. 상어 만져 가지고. 보여? 응. 완전 다 일어났지. 응. 뭔가 잘 벗겨질 것 같아. 어? 어떻게 좋? 아니, 이거 겁대. 어, 지은 나와 버렸네. 오 확실히 아까는 진짜 안됐잖아 아 그냥 이렇게 벗겨지네 이거 봐봐 보이지? 데치니까 껍질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쑥쑥 까지긴 하거든요. 근데 막 시원하게 까지진 않아요. 여기 허연 거 보이지? 이 허연 게속 껍질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안 벗겨진다 그러고 속 껍질 때문에 껍질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꽁치 같다. 약간 나는 이렇게 보면은 장어 같기도 해. 여기만 보면 맞지? 아니. 꽁치. 장어. 꽁치. 장어. 꽁치. 장어. <웃음> 우리 계속 말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영상 내내. 어. 장어. 꽁치. 장어. 꽁치. <웃음> 장어. 꽁치. <웃음> 아, 잠깐, 비트 장어! 꽁치. 자, 이렇게 해서 싹다 벗겨버렸습니다. 좋아 어때? 꽁치. 장어. <웃음> 그만하자. 근데 사람들에게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꽁치. 장어. 나는 라임이 많았어. 그치? 꽁치. 이렇게. 장치. <웃음> 자, 그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싹다 속껍질로 덮여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속껍질을 벗긴 부분입니다. 다르지 확실히 여기랑 응, 꽁치. <웃음> 개빡치네. 계속 할 거야? <웃음> 아, 이제 그만해. 진짜 알겠지? 꽁치. <웃음> 대담이야! 대담 <대답은> 앞으로 꽁치구나. <웃음> 어. 알겠어. 자, 여러분. 근데 요거를 생으로 먹기에는, 생으로 먹을. <웃음> <웃음> 그만해. 여러분, <웃음> <웃음> 이거를 회로 먹으려면 이 속껍질을 벗겨줘야 되는데 오늘 저희는 익혀 먹을 거기 때문에 이 속껍질 굳이 벗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척추바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어, 꽁치 같다. 인정해줘. 좀안아게어 어, 맞네. 꽁치 같네. 꽁치. <웃음> 아 개화다 자 그래서 눕혀서 여기 척추뼈를 따라서 쭉 타주면 돼요 야 이거 살이 엄청 질깁니다 여러분 우와 어기야기어 랏챠 자 여러분 이 생선이 진짜 이게 엄청나게 질겨요 원래 상어 산적을 드셔보시면요 육고기인 줄 압니다 상어의 육질이 엄청나게 질기기로 유명해요 자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타줄게요 라삭삭으이자 그리고 보통 상어뼈가 연골로 되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얘는 뼈인데 그게 연골이래 내 연골이 아닌데? 방금 우지끈 소리 나는데?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 싹다버려버서자 그럼 먼저 이 녀석 두개 물기를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쫙 올리고 쫙 말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빠바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렇게 수분으로 쫙쫙 말려주고 수분으로 쫙쫙 말려주겠습니다 <웃음> 근데 나는 사실 한열 마디 하면서 두 마디 저은 거고 너는 세 마디 하는데 두 마디 저는 거잖아 너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라고 한데요 저의 별명은 개리발렛기입니다 하나 둘셋 꺼져 <웃음> <웃음> 어이, 주머니 선 넣고. 여기서 뭐라 그랬다고? 꺼져. <웃음> 너 멋있다. 멋있지? 오, 너 멋있어? 까불지마. 하다 아, 또. 여러분 이렇게 수분 다 말려줬으면 은오오 베리좋아. 어 뭐야 재밌냐? 어 이거 하다. <웃음> 오 이게 한번 만져봐. 오 베리좋아. <웃음> 자요거를 이제 돈베고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요라앤락에다가두 개를 꼬아넣을게요오 모양 베리좋아. 아 조금 재미없는 것같아 여러분 <웃음> 그래서 요 돈베고기에 딱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난장. 여섯 큰술 정도. 자그 다음에 올리고당. 자요 올리고나고 올리고맹농이 올리고나로 란장이랑 똑같은 비율로 넣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재밌다 더더더더더더더 해요 더, 더. 더, 더, 이거 뭐야 애기야 <웃음> 자 여러분께 일 만들고 여기서 바로 그냥 틱 닫아봐서 자 그리고 이거를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줄게요 내가 립싱크 할게 너가 얘기해 알았지 재밌는 열어 해줘야 돼 알겠지 그냥 평상시 열어 안돼아 내가... 뭐야 <웃음> 하나 둘셋 아무서너그 아, 정도도 아직 못하니? 어 다시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수 있는 거 아무거나 내뱉어 뭔지 알겠지? 하나 둘셋 꽁치 <웃음> 예상했거든 사실 예상해도 재밌네 안해안해안해한번안해는 <웃음> 것까지만 하자 하나 둘셋장치 <웃음> <웃음> 여러분 좋은 시간에 봐요라딱다딱 자 여러분 두시가 지났습니다. 열어버려. 우와 제대로 절여졌군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부어버리면 됩니다. 자 빨리 따라 따라 따라. 안 따라오면 그냥 뭐 어떤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쳐버리. 야 이제 바꿀 때도 세상 아니야? 아 다시 가봐 여러면나 바로 애들이부터 하지. 야 빨리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빨리 따라. 야어떻게어떻게키스 갈겨버릴까? 아 싫다. <웃음> 자 롱만한 후라이팬. 너가 해 너가. 부... 둘이야자 <웃음> 여기다 바로 자 여러분 후라이팬 탈궈 줬으면 요리끼 바로 딱 해가지고 들어가라 우와 얘네은야 튄다 튄다 와우 자 여러분 얘네가 두껍기 때문에 완전히 확실하게 구워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구우면 또 재미없죠 바로 레파 자 요거 살짝 살짝 썰어 넣어서 이제 폼미가 라상리발 폼미가 마이 라상리발 폼미가 마이 라상리발리발자 근데 파만 넣기 심심하니까 바로 홍로추 라삭키야라삭키야자 그리고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오 은혜야 장어 같지 꼬치 <웃음> 자 타지 않게 하기. 이어서는 양념장 있죠? 이런 거살 이렇게 부어주면서 줄어주면 돼요 오늘 저녁 준비 끝이군 자 이렇게 해서 상어 돈베 고기가 완성했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좀비 버전 좀비 요새 좀비 대세잖아 맞지? 아니 끝났어 그럼 요새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대세인가? <웃음> 어 맞아 사랑 아, <웃음> <웃음> 야 너무한다 한마디 했잖아 어떻게 어깨 쓰면서 후루를 쳐한 번만 해보자 아 싫어 싫어 아, 내가 언제 남주역씨 역할을 아, 해봐. 아, 해봐 사랑 아, 아 싫어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집게로 막 엄청 잡아가면서 했는데도 흠집이 하나도 안 나있습니다 그만큼 상어가 굉장히 지금 질기다는거죠 여보 여기 보이죠 여기다 한번 딱 잘라볼게요 오 근데 이거 그냥 장어 꼬리 아니야 맞지? 진짜 장어같지? 꽁치같아 <웃음> 지독하다 지독해 사람? 아! 내가 너한테 느낀가? <웃음> <웃음> 수염은 처음 처음. 는나 태어나 수염 처음 맞아 봐 괜찮네 자 여러분 자 이거 바로 한 먹어볼게요 초배르 와 음, 야, 너무 신기해, 은혜야. 맛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냥 일반 흰살 생선 같은데 생선은 잘 으스러지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육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막 산정 먹었을 때처럼 완전 육고기는 아니고 생선이랑 육류랑 약간 중간 사이의 식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진짜 맛있네요, 은혜야. 파 한번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가 느껴지는데 다 씹히는 가시야. 자, 한번더 먹을게요. 초베르. 와 음. 진짜 먹을만하다 그리고 손질을 하고 나서도 장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느껴져요 지금 은혜 먹어봐 싫 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나안 먹어 나 장어도 싫어해 장어랑 완전 다른 맛 여기 없어 여기 이으면 바로 뱉어 괜찮아 자 여러분 내가 바로 먹어볼게요 하나 둘셋 드롭 드랩아 <웃음> 씹어봐 이따 씹어봐 표정 그렇게 하지 잉그리지 말고 괜찮지? <웃음> 아 진짜 얘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 형안 닦고 먹으려고 왔어 <웃음> 어어어 뱉다 버려줄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으 형체 봐. 그살왜 봐. 으깨대로워은혜 얼굴이 아니라 이걸 모자이크 해야 돼. 어때? 맛있어. 아니 근데 왜 뱉었어요? 모순이잖아 너 말이. 아 뭔가 편견이 있었어. 상어에 대한? 어. 어떤 편견 때문에 뱉은 거야? 예를 들어 갯강구를먹는다 하면 약간 징그러워서 이렇게 뱉었잖아. 상어는 왜? 무서워가지고. 아 내가 이 무서운 애를 입에 넣었다니. 더 무서워 이거야? 응. 도라이 아니야? 그거는? 바다 무서워하잖아. 상어 나올까 봐. 어. 그거야 <웃음> 그 은혜가 이게 멘탈이 쓰레기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압플 쓰잖아요 그럼 은혜 진짜 상처받고 유튜브 저랑 같이 안 찍을 수도 있어요 맞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압플 좀 달아주세요 아. 부탁드려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래플 다지 마세요 은혜랑 저 계속 같이 해야 돼요 아 나는 진짜 맛있는데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나눠집니다 자 옆에 요거는 지방이었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번 따로 먹어볼게요 나 바로 먹어볼게요 조매야 응. 음. 여기는 광어로 치면 지금 지느러미 아 그거 뭐니까 피자 먹고 싶다 오랜만에 내가 너 뺨치고 끝내자 됐어? 어! 준비셨어이 물고 있어 진다 <웃음> 나도 너 때리니까 너나 때려야지 오랜만에 바른말을 하는구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그거 말고 우리 그걸로 끝내자 선생연보 <웃음> 짝짝공 <웃음>